자, 앞으로 많이 굽혀보세요. 중심 연결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으로 많이 굽히면 정, 뭐 정렬과 뭐요? 뉴트럴 패비스가. 그러면 이렇게 하고 타든가. 이렇게 하고 경마하든가요. 승마하고. 이거 앞으로 보내보세요. 이 발을 어디다 디들지. 그 자전거 페달과 그 승마시에 발을 거치하는 데에 컨택 포인트가 다르죠? 다르죠? 힘들어 죽겠죠? 네. 힘들어 죽겠을 때 중심 연결되는 게좋을까안 되는 게 좋을까요? 허리는요? 척추는요? 왜 구부려? 그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도 자 이제 페달을 굴러볼게요. 페달을 굴러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 자전거 선수들이 이 팔을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야죠. 그래야 이, 그, 각도를 조절해서 가죠. 네? 자,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가 해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는 잘안 가죠. 대부분 일로 가죠. 앞으로가 흔나 일로 가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승마. 네? 승마. 마찬가지죠. 자, 지금 어디가 제일 힘든가요? 마음 말고 첫... 허벅지 봐봐요. 제가 얘기했죠? 장력근 운동인가? <웃음> 네? 점점 점점 전체적으로 넘어가죠? 이거예요. 하진데왜 허벅지 운동을 하고 난리예요? 중심 연결을 하면 상지의 움직임이 원활해지는데 상지의 움직임을 위한 서포트 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중심 연결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주동근에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